저게 뭐야 육상구 관설을 가만히 안될줄 알아! 어? 우리 지금 야보는 거야 뭐야! 한 번만 더 그래봐라! 하늘 14세 화감하는 편 이, 이 맹랑한 일학년 꼬말려! 이 비싼 별구공을 물아뜯어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니 어쩔 거야! 육상구 자체가 불하다 이봐요 허치이 금쪽 같은 유니폼을 찢긴 건 어쩌구요? 나달라달? 못 음, 빠지! 아니야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! 흠땀 삐질, 땀 삐질 그... 제, 쟤들이 어... 먼저 우리를 놀렸어요. 어? 녀한테 어? 육상부가 아니라 화장실 청소부나 하라고 했어요. 어? 뭐야? <목소리> 문단으로... 그러니까 화장실 옆에 육상 본부를 차렸다고 무시했다 이거지? 아니야, 다르다. 그런 녀석들에게는 육상부의 매운 맛을 보여줘야 돼. 좋다! 빠른 시간 내에 배구부를 화장실 옆으로 내쫓고 저 체육관을 우리가 차지하자! 아, 아니! 홍두깨 선생, 에게 무슨 형측간소이야 아! 사태지! 우리 배구부를 몰아낸다고 아! 왜! 안될것 같쑤? 아! 우리가 전국규모 대회에서 금메달이나 그 몇개 따와봐요? 매번 8강에도 못 뜨는 배구부 바로 밀려서 화장실행이겠지 어림없지? 잘리잘래 아! 실력으로 어디 몰아내보시자잣기아려야눈밭에서동통교을 하기만 하 일테니! 이 멍청한 어... 녀석들빨리따라들어 와! 오늘 여습두 어, 배다! 해야... 알겠나! 으... 문파! 달리 주자리 말지 <웃음> 말 <중얼중얼! 웃음> 바느질? 쇼! 쇼! 쇼! 그래도 등판이 찢어져서 다행이다, 허니야! 에이, 이렇게 촘촘히 꿰매면 씨... 새것이나 다름없을 어... 거다! 우! 슉! 슉! 슉! 아유! 녀석! 너도 어... 참성질 한번 불같다! 어! 어! 어 새로 산 유니폼을 봐서라도 참아있다헤헴 어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렇지만 정말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어... 상대방을 어... 이해해줘야 할 때도 있단다! 에헴! <웃음> 슈슉! <웃음> <웃음> 어른들의 세계는 까먹자. 복잡해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. <웃음> 어허허 멋진 말 하고 있어. 너무 좋아. <웃음> 그러니까, 음, 예를 하나 들자면, 어찌? 하니, 너는 네 아빠나 그 연예인 아줌마를 너무 거부만 하는 것 같아. 음, 멋져, 좋아. 그유지 아줌마를 좀더 좋게 생각해보면 어떨까? 똑! 물론, 친엄마보다 못하겠지만. <웃음> 자, 다 됐다. 내 솜씨가 어떠? 물음표? 으윸, 윸, 윸, 윸, 물음표? 이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